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얼마전에 받았던 레필레오로 피부가 굉장히 톤이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문제로 생각했었던 이런 여드름 흉터들은 좀 제거가 좀 많이 안된 편 이어 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드름 흉터 제거 어, 라고 해 가지고 새살꽃 테라피라는 거를 좀 알아봤거든요 요즘에 좀 뷰티에 관심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음, 돈쓸 곳은 또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서 한번 관리를 받고 여러분들께 이런 흉터들은 또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지금 화장을 안한 상태인데 보시면 음 이렇게 아직도 그런 흉터들은 있죠 근데 보시면 요런 부분들은 좀 전에 얼마전에 맞았던 그 레필레오로 좀 밝아진 느낌은 듭니다 요런 부분은 아직 멍이 좀 들어 있어가지고 좀 뿔긋뿔긋해 보이는데 나머지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자국들만 조금 크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턱 쪽이 사실 제일 고민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 때 만나기 전까지 피부를 확실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새설코 테라피를 받고 여러분들께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뿅 어쩌다보니까 어떤 강사? 쇼핑몰 거에 음... 하는 건가요? 아, 네, 일단 지켜볼요 네,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음, 여기 턱쪽만 여드름이 나와요. 네, 거의 네. 근데 얘를 관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네. 쥐어뜯어가지고, 아, 아, 네, 붉은 음. 자국들이 한 5개월 정도 된거 음, 같은데, 네. 네,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일단 가까이서 좀 볼게요. 비디 제가 봤을 때, 근데... 볼에도 예전에 여드름이 조금은 났었던 것 같고. 네, 엄청 많이 났어요. 모공도 조금 있으시고 이제 턱이나 입 주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뭐한 오륙 개월 사이에 좀 올라왔던 여드름들이 없어지면서 생긴 붉은 자국도 있으신데. 네. 이게 아마 예전에도 조금 올라왔었던 게 없어지면서 흉터도 좀 같이 있으신 상태거든요. 네, 특히 여기 있는 피지도 굉장히 네네.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매끄럽지 않고 조금 우뚜뚜뚜뚜한 그런 네네. 철감이 네네. 좀 같이 있으시거든요.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 <웃음>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죠. 지금. 이건 찍어야겠는데요. 네, 저의 심각성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이거는 근데 왜이러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흉터가 남은 거예요. 흉터가 아예 남은 거라서 네. 지금 이렇게 붉은 자국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 붉은 자국 어느 정도 빠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예전에 염증이 좀 심하게 올라온 것들은 네. 말 그대로 흉터를 남겨서 파져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지 않고 그런 이제 반복되는 계속 과정을 겹치면서 흉터가 네. 많이 남아버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볼 쪽은 그래도 모공이 조금 있으시고 볼 쪽도 보면 물론 약간의 요철감 있으세요. 많이 심하진 않으신데 네네. 턱에 비해서는 네네. 이렇게 딱 보시면은 턱이 좀 요철감이 심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흉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재밌어요. 턱 네네. 쪽은 흉터와 여드름 자국이 네네. 좀 같이 있는 상태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네네. 뭐요렇게 지금 조금씩 예전에 났다가 없어진 여드름들도 좀 보이시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하신 거는 물론 좀 진행되고 있는 여드름 치료, 그 네. 여드름 자국 치료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흉터 치료. 네.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음, 이게 좀 치료를 받으면 오래 갈까요? 이 뭐지 붉은 자국이라든지. 아 어,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 흉터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요. 네. 그 치료받으신 곳이 좀 빨개져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심한 붉은기가 네네. 시술 받고 한 3, 4일 정도는 가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지나면 좀 급격하게 많이 옅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흉터 시술 받는 간격이 네네. 한 2주에서 네네. 3주 정도 되니까 괜찮아지실 때쯤 다시 또 시술 받으니까 네네. 받으시는 동안에 약간의 붉은기는 네네. 좀 있을 수 있고 네네. 이게 완전히 그럼 다 빠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시술이 뭐 몇해 끝나잖아요. 끝나고 한 2~3개월 정도는 걸려요. 음. 그러니까 시술로 인한 붉은기는? 네. 그러면 좀. 좀 이제 괜찮아질까요? 어, 그럼요. 많이 부드러워질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총 3가지의 치료가 필요하신데 네. 이제 급한 거는 당연히 지금 이런 자국을 먼저 빼야 돼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원래는 이제 처음에 생기면 이게 좀 빨간색인데 네. 약간 선홍색으로 음. 밝은 빛이었다가 점점 음. 이런 식으로 약간 갈색 조금 더 심해지면 약간 네. 더좀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이 빨리 되기 전에 지금은 이런 자국 치료를 좀 먼저 하는 게 좋고 네. 왜냐면 하 이런 것들이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치료를 하시고 네. 어, 이게 좀 진정이 되거나 하면 물론 동시 치료도 가능은 하시지만 흉터치료까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 이런 자국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시술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여드름 코라테라피라는 시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연재생침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한방 필링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드름 코라테라피는 침으로 여기를 이렇게 좀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붉은 자극을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천연대생층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스피클 음. 어,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각질을 음. 좀 탈락시키는 음. 그런 시술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시술을 어, 이 중에서 어디에 가면 지금 보시면은 요 라운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이 흉터 모양을 왜 이렇게 많이 나눠왔냐면은 음. 이 모양에 따라서 살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음. 쉽게 보시면은 경계가 좀 부드러운 이런 라운드형 모양의 힌터들이 제일 재생시할 되고 음. 그 다음에 이런 박스형 그 다음에 이런 송곳형 음. 근데 그 침이 들어가는 방향이 어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을 올리는 거죠. 음. 그래서 침이 들어간 자리에는 조금 이렇게 피가 좀 나는데 이건 뭐 금방 지혈이 되고요. 말씀드린 그런 시술로 인한 붉은기가 이런 식으로 좀 남고 음, 네. 이게 좀 심한 게 보통 한 3, 4일에서 음, 뭐한 일주일 내면은 많이 옅어져요. 음, 네,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시술 간격이 한 2주 네. 정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많이 괜찮아지실 때쯤 다시 또 시술을 받으시니까 받으시는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붉은기는 있고 그러니까 저희 치료의 좀 장점 중에 하나죠. 음. 그러니까 흉터 치료랑 여드름 네. 자국 치료를 동시에 같이 할수 있다는 거. 음,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전체적으로하신다면 네. 흉터 시술도 하고 네. 그 후에 그천연지성증 시술까지 같이도 음. 가능은 하세요. 혹시 하고 나서 운동을 하거나 화장을 음. 하거나 뭐 그런 도 상관없나요? 어, 일단 주의하실 점은 당일날 세안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붉은기가 심한 동안에 한 3, 4일 정도는 네. 얼굴에 좀 열이 올라올 수 있는 행동들 네. 뭐좀 격한 운동 네. 좀 사우나 음. 음주 이런 네. 네, 포스는 괜찮나요? 그냥 뭐 격하게만 안 하시면은 괜찮아요 뭐 격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서 <웃음> 아 그래요? 네. 그러한 2, 3일 정도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네. 네. 네. 그게 뭐 어떤 재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붉은기가 좀 오래 갈수 있고 하니까 음. 그렇게만 해주시고 화장은 바로 화장은 다음날부터 가능하세요. 음. 다음날부터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관리를 받고 나왔는데 드디어 저의 정체를 밝혔죠. 여기가 맨날 이렇게 울퉁불퉁 어? 따갑네요.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에서야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조금 더 피부가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뭐 1회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런 지금 붉은 자국은 압출을 해서 그런 건데 압출할 때 생각보다 지금까지에서의 병원보다는 훨씬 더럽팠어요 여드름 많이 짜봤는데 지금 붉은 적도 생각보다 많이 없죠. 여드름 짰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음. 음. 이런 부분, 지금 고민되는 이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차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박렬의 그날까지. 안녕.